아, 붙들면 파 밤나방이 되겠어요. 습 네, 생육 상체나 뿌리를 봐도 확연히 네. 다른 근점을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네, 네. 나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네요. 네, 예. 네. 근데 진짜 이 무철이군은 너무나 지금 볼품이 없어. 밥암나방. 해충, 해충은 1타 3피. 밥암나방, 파골파리파충체벌을 안전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 여섯 번 뿌려야 될 거를 단두 번에. 야, 이거는 진짜. 획기적인. 획기적인. 이건 농쇼핑 같은데, 지금 느낌이. 그렇지. <웃음> 저는 지금 충남 논산에 동방학으로 시험포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긴 지금 쪽파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 쪽파의 세 가지 골칫거리 파밤나방, 파굴파리, 파총채 이세 가지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기 왔는데 과연 그 방법이 뭔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 쪽파로 위로가 되는거예요 예산의 쪽파가 전국에 한 30%의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5 내지 6천 동 정도입니다. 한 동당 한 150평 정도 되는것에시설을 나오는데 어, 스프링쿨러로 시설에서 약을 치고 물을 주는 어떤 그 시설을 진짜. 세팅되어 있는 어떤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3 내지 4작기를 하는 어떤 쪽파 생산지가 되겠습니다. 정방학으로 연구소 시험 포장이 되었고요 1번, 1. 2번, 3번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는 1번은 한동당 1.5병 2번은 한병 그 다음에 3번은 무처리인데 이거는 어, 파, 종, 종구 파종하고 나서 3주 후에 생육기에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3주 이후에 치고 오시고 지금 현재는 어, 2차 처리하고 나서 21차의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게 정식한 지 며칠 된 거예요? 정식한 지 지금 산지 42일이 됐습니다. 42일? 네, 파종한 지 42일. 그럼 42일이면 수확기가 네. 된 거네요? 수확이 되,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 그 왔던 아, 농가들이 1번하고 2번, 3번 번번 상태를 보고 어떤, 어떤 말씀을 하셨던가요 예산 쪽파 용구의 장법반 회장님은 기본적으로 이 약재 처리 아니 공간하고 처리하고 또 봤을 때 가락동에 지금 가서 바로 수확하더라도 가장 상품인 쪽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재를 처리한 공간과 약재를 처리 안한 공간의 이 차이점들을 확연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처리 횟수라든지 어, 이해만 처리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하시고 나중에 또 세미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네. 이 쪽파가 키울 때 가장,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여기 포장해서 보다시피 파총채벌의 파골파리 파 밤나방 여기에 대한 해충 피해에 대한 어떤 부분들하고 약재 처리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또 토로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흡지하고 있는 이 부분에 점점점 찍어 있는 분은 파총채벌레에 대한 피해가 되겠고요. 이제 이 표피 부분에 식물체 이 쪽파의 표피 부분에 점점점 찍어 있는 어떤 큰이 모습이 피해 증상은 파총채벌레가 되겠고요. 총채벌레. 예, 파총채벌레. 파총채벌레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파 총채벌레. 예, 예, 그냥 총채벌레하고 다른가요? 다르죠. 어 하얗게 된 것은 전체적으로 이포장 내에서는 파총채벌레가오좀 되어 있지만 중간 중간을 보면은 이렇게 갱도를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내경을 한번 먹고 하얗게 되는 이 부분들이 파 밤나방이 되겠고요. 여기는 파 밤나방의 피해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먹고 내려오면서 내토 떨어지고 이 파리 자체가 아예 생육이 정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아, 거기에 활동 알동 그리고. 벌레가 지금 그 위에 녹색, 녹색 그거죠? 예예 예. 아 그거 뜯으면? 파 밤나방이 되겠습니다 이 벌레의 특성은 뭐냐면 은 기본적으로 위에 난계 알덩어리로 나가지고 이 내지 삼일 정도 지나면은 어 유충으로 부화+ 부화하게 됩니다. 그 유충이 부화되는 어떤 부분들이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내경을 가해서 쭉 먹고 계속 그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고 나서 야들이 다 크고 나면은 땅속으로 떨어져서 번데기 되는 거죠. 번데기 돼서 우아해서 올라오면은 암수가 교미해서또난계를 낳고 그러는 어떤 피해를 계속 주고 있는 어떤 해충이 되겠습니다. 무움이네요 굉장히 족파하고 대파, 이백각과 작물 이외에 다른 어떤 모든 작물에서 가장 문제되는, 국내에 가장 문제되는 어, 유, 저, 나방 종류에서 파밤나방이 되겠습니다. 아, 보게 지금 1번입니까? 1번 일본 약제고 1.2차 처리 1.5병이 들어간 겁니다. 네. 무처리는 생육이 정지당해가지고 생육 자체가 초장 크기부터 안정히 달, 달, 달려가지고 이거는 수확을 못할 정도입니다. 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파종하고 42일 된 쪽파의 생육 상태를 볼 수가 있고 이걸 무처리 상태입니다 이 무처리 상태는 생육이 정지 당하지고 수확을 못할 정도의 어떤 어, 상태가 되겠고요 어, 저희 지금 현재 액시렐을 1차 처리 파종 종구하고 나서 2 내지 3일 후 싹이 트고 나서 약재 처리를 한 병을 하고 그 다음에 3주가 지난 후 3주가 지난 후에 생육기에 어, 액시렐 1.5병 한 동당 150평이 되겠죠? 한동당 친 어떤 생 모습이고, 이거는 약재 처리하지 않는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다. 생육상태나 뿌리를 봐도 차이가. 확연히. 네. 다른 그 점을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네. 나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네요. 네, 예, 네? 네. 얘는 정말 먹은 게 하나도 없어. 깨끗해. 깨끗합니다. 키도 엄청 큽니다. 네. 근데 진짜 이무처리고는 너무나 지금 볼품이 없어. 볼품이 없고, 전체 수확, 없고. 어, 수확을 못할 정도입니다. 야, 이거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농가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참 가슴이 미어지겠어미어지겠어 예. 근데 본낙제인 엑시렐로, 오온에 5-6회 어떤 경엽 처리할 부분들을, 이런 간주 스프링 쿨러를 이용해서, 이해만 치단 한다면은, 야 네. 같은 고품질, 쪽파를 생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밥암나방. 해충, 해충은 1타 3피. 밥암나방, 파골파리, 파총체벌을 안전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 여섯 번 뿌려야 될 거를, 단두 번에. 음. 야, 이거는 진짜. 획기적인. 획기적인. 네. 이건 농쇼핑 같은데, 지금 느낌이. 그렇지. <웃음> 처리하지 않는 어떤 이 무처리 공간 같은 경우는 저 촉파를 소화할지 못할 정도로 이 피해가 심합니다 그리고 이 약재의 특성을 보면은 어 흡수 이행이 되는 어떤 부분들이 타약제하고 비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재의 특성은 한번 쳐서 3주간에 그세가지 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약재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한병그 다음에 3주가 지난 후에는 1.5병 그렇게 되면은 그한작기가다 끝납니다 몇번 치는 거예요? 두번 칩니다. 두 번. 네. 보통 다른 약들은 몇번 쳐야 되나요? 대부분은 경엽처리라 하면 다섯, 5회 내지 6회 정도 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음, 5회 내지 6회를 치려면 인건비하고 노동력과 노통력하고 시간과, 시간과 시간과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두 번만 치면 끝나고 두 번만 치고 되고 그 다음에 네. 시간도 짧고 약재 처리하는 시간도 네. 예. 약재도 지금 이 스프링클로 달려있어가지고 네. 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그렇죠. 되나요? 아주 간단하네요. 간단하게 한작기당이회만 처리해도 충분하게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밤나방과 파굴파리와 파총체벌을 잡을 수 있다. 굉장히 획기적인 이야기라고볼수 있겠습니다. 예산 농가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쪽파 농가들이 고그 약을 써서 이렇게 좀노동력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한국농수산 t v 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we go! Yeah.